시작. 네, 할게.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성북 전문가 하정 12회차. 예, 12회차는 그 지난 시간에 그 4회차에 예, 후두 저기 후두 그 기본을 좀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그랑을 뜰라면 기본 제도를 먼저 해야 돼다 기본 제도 없이 여기서 나그랑이 안 되거든 그래서 기본 제도는 지난번에 한 걸로 이제 설명을 하면 가슴이 120으로 제도를 했고 어깨 52 소매기장 60 소매불이 15 기장 70 그 다음에 후드 높이는 38 후드폭은 27로 했는데 이게 이제 나구랑 이라는 것이 사실 뭐그 디자인을 내기로 하면은 여러가지 디자인이 나온다고 사실 쉽게 얘기해서 앞에 스트링 끈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앞에다가 지퍼를 달 수도 있고 또그 지난번에 패턴을 떠보니까 아그 명품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는 또어 후드를 앞에 앞에 중심을 요렇게 골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게 골로. 그러니까 통으로 넘어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다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디자인 응용이기 때문에 오늘 후드 나구랑 제도 하기 전에 후드라는 게뭐 디자인이 이 쉽게 얘기하면 10가지 이상 되는데 기본을 먼저 배워서 기본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전진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는 사진보고 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기본에서 나구랑 제도를 하는 거를 알아야 그다음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 제도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1번 예 1번은 흠을 1.5에서 2cm 정도 키우는게 좋다 품. 두번째 진동 진동 깊이 1.5에서 2cm 내린다 세번째 음, 세번째는 <웃음> 그 후두 후드 저기 나구라 할 때는 후드 패턴은 먼저 정리를 해 놔야 돼 음. 후드 플라스 다른 부분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콩그루 주머니 음. 이거 다 디자인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 딱간도에 딱딱 치고 이런데딱 간도매 친단 말이야 또 여기서 밑단은 시보리로 할수 있잖아. 이렇게 줄게. 밑단 시보리. 뒷판도 이렇게 내려와서 밑단 시보리로 할수 있다고. 후드의 기본적인 건 이거야. 그 다음에 앞에는 골도갈 수도 있고 여기다가 지퍼를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후드를 이렇게 나그랑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나그랑 하는 방법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품을 1.5 키운다 이렇게 다른 디자인 요소는 오늘 대게 많을 거예요나보람 하는거가 제일 큰인트기 때문에 1.5 키운다. 이렇게 1.5 키웠어. 품을 이렇게 밑단까지 쭉 1.5 키우고 두번째 진동을 1.5 내린다. 그 다음에 앞 품에서 5cm를 표시한다. 뒷 품에서 5.5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디자인이에요 여기 지금 요렇게 될거잖아목 이런거 다 지금 완성이 됐다고 치고 나구랑 요렇게 이 선에서 이 선을 그셔주고 앞도 원래 나구랑 우리 학생이 했는데 나구랑은 조금 파는거야요 응. 이건 기본이고 또 요선에서 이렇게 움직여이다 이제 이런 거, 어깨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마치고, 이렇게돼 있으면, 여기서 2분의 1 지점도 좋고, 요거는 디자인이거든. 라고랑 선을 넣는 거는. 그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절반을 그리고, 24, 예, 12, 절반을 나눠서, 지난번에 0.5 했는데, 오늘은 1cm를 올린다. 예? 여기서 1cm 올린다. 이거 다, 이것도 디자인이야. 이거 맨날 똑같이 하네. 조금 조금 이게 변화를 주는 것도 이게 공부다. 이렇게 해서 이게 30이면 이렇게 된다. 1cm 올린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선드로잉으로 해서 나부랑 선을 제도한다. 어떻게 하냐. 이 선에서 1cm 온 지점과 이선 통과해서 이렇게 조금 이상하다. 다시 해. 요렇게. 패턴은 서로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드로잉을 잘하는 게 좋다. 이거 두 번째니까 더 이뻐지죠? 이렇게 넣지는 요 자리가 넣지고 요 자리가 넣지야. 지판 선드로잉을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 그럼 다시 해. 이렇게. 조금 여기 위에 살아야 될것 같아. 요 뒤쪽은. 이렇게. 그 다음에, 너치. 너치 자리. 딱. 너치 자리 어디? 이브레일 지점과 요선. 자, 이렇게 해놓고. 뭐가 있냐면, 소매. 그리고. 나구랑을 뜰 때는 지난번에 이 자리가 F 잖아 F 여기가 빼기고 0.5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다고 표시해서 커팅 그 다음에 이걸 해 놓고 나구랑 선까지만 하고 나구랑도 1,2차까지 1차,2차로 오을 강의하는데 1차 지금 현재 1차예요 1차그 다음에 여기서 <웃음> 원파는 <원판은 웃음> 이선이 있잖아 원래 이선 이선을 이서 준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서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요이 선이야 요선 이 맞지 기초선 내리지 하는 선이야 이 선을 통과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리 해놓고, 종이로. 여기가 모자르잖아. 나고랑 나중에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요거로. F는, 여기가 지금 뒤니까 여기 빼기라고. 백을 이렇게 뒤집어서 0.5 표시한 산하고 여기 여기요. 이렇게 요소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여기 엘브라인 잘했네. 오늘 패턴 공부 잘했네. 여기 둘 중에 위거를할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냐? 엘브라인. 요 표시해줘야 돼. 같이 위를 했으니까. 요것도 위. 이걸 그려놓으면 다 보여. 이렇게 보이잖아. 일부라인일부라인을로외요해 엘브라인. 제도하려면 선이 있어야 돼 중간에 0.5 올린 선과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붙인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이 선까지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선요 이 선하고 요선 이 여기 0.5 내린 선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 소매, 한장 소매는 여기까지만 필요해. 지금서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펀드로잉은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됐고 딱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 지금 요게 지금 앞판 소매거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를 안 했다고 지금 원판은 요렇게 돼서 지금 남았는데 여기가 지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 이런 식으로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얼마 마이너스 2mm가 적은 게 좋다 응? 그 다음에 소매를 작땡게 박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해서 지금 이 선으로 가는데 여기는 0.5 키우는 게 좋다 그랬잖아. 0.5 여기 표시. 양쪽 0.5 표시. 그다음 에잘 쓰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이렇게 쓰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선들이 이렇게 이쁘게 이제 여기서 선 정리하면 돼요. 선 이쁘잖아. 눈으로 봐도. 뭐 조금 미세한거는 음. 일단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이잖아 이쪽 요, 요렇게 요된 것이 뒷판 요게 뒷판이잖아 지금 앞판 끝냈고 음. 그러면 요렇게 가야 이게 뒷판소매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된거는 뒷판 여기서 요렇게 된거는 뒷판소매 뒷판, 뒷판 나무라는거지 그래서 요선에서 요게 조금 어려워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돼서, 이래 이제, 자를, 요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컨트롤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줄자로. 여기서, 이 길이를 재는단 말이야. 이 길이를 재서, 이게 얼마야? 쟀더니, 1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얼마야? 9.8. 9.8. 딱 맞네. 근데 여기 선이 좀안 이쁘다. 그러면, 요렇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도 재는 거야. 이렇게 재는 야9 나왔네? 여기도 9야. 근데, 이게 9면, 8.8. 8.8 하는 게 좋은 거야, 여기서. 응?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시 줄네 여기 여요 그러면 여기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음 시간에는 요걸 컨트롤 해서 원파랑 맞히는 것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강의가 A, 다음에 D, C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A가 끝났습니다. 지금 A 강의 끝.